뭐빙탈다큰층 오케이 한번에 요킬. 이 파괴 공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필코 저지하십시오. 저게? 나... 뛴다. 오믈뛰오믈뛰 오믈뛰임 첫띵 띵띵나띵띵띵나오물뛰가나먹오물잡았오물잡았이층영이층에서각있고 나왔네 어? 라 이들. 잡잡 잡할 때 이거 우리 편 그냥 이, 이상한 타이밍에 나가도 저흡핑 깔게요.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리가나제가 얼마나? 오물흡핑 하나? 인두게깔둘둘스제 어신데. 내고래양 많이. 고래양 많아요? 오케이, 오케이, 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요오이오이이 오케이. 컨디다 또, 다이서 이거 물 아, 나가? 우물 뺀가 우물 뺀물 나가? 나가? 나가? 우물 뺀나나물뺀 나가? 물 나가? 물뺀 나가? 우이뺀 나가? 우물 뺀 나가? 우물 뺀물뺀물양 클라둘 공물 하나. 공물 둘. 중앙으로 들어갑니다. 칸 들어갑니다. 기둥. 기둥 둘. 기둥 박스라. 하나. 이 하나, 사람 양념. 하 아이템, 아이템 공유. 요거 양이다. 핑 투게. 아, 그래이 아, 제... 승리하였습니다. 어, 요번에 그럼 빠르게 음물 들어가 볼게요, 한번. 오케이. 이건 나온 거지심 민서 선래안 가. 떡피 저기 와요. 아, 아니야 잡핑 같다. 잡핑. 플라이스요. 온다 2층, 2층, 2층. 아, 플라그. 2박, 박 2박. 각개위. 2박 하나 더. 아, 버야 잡핑, 잡핑. 잡핑, 하나 쳐, 나, 지하, 나 지하. 흔적 배 어, 았어요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웃음> 아, 제가 올렸는데 아직 좀 많이 작으신데한100한 2, 30%까지 올리긴 했는데. 누구 꼬야 음. 뭐 아, 아 어, 괜찮아요. 어, 오케이 오케이. 어, 나이스오차데이다 세드 세드 메탈 소 하나 후빈또 들어온다 이거 가박비 하나 가박비두개다칠다칠 아, 어, 갑박 전진 아작좀 받으려고 클라스 하나 갑박 하나 아이고. 아, 또, 네. <놀람> 제동 제동. 자굴 자굴 어, 자굴 자굴 박스 박스 박스 박스 양님이야 여왕한테 괜찮나? 오케이 장모니 장모니 스와 이거 뭐야?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네. 아, 사사사서 다 아, 불길하다. 아니, 아니 방금 는거게요뭐할게 파기... <웃음> <웃음> 먹을게. 오케이. 밧점잘 뜨는데 저분이 괜찮더라고 요이 상태 아, 설포 하나 까았음 잡았고. 설포 한개 더. 무포한개 더. 설포 한개포한개 더. 설무한 하나. 더. 정홀. 정홀. 정홀. 자가나 자 피, 자가나 개피 좋았다 아, 아니 울베 완전 울베 이게, 이게 평소 혼자 그냥 공부할 때보다 나이스. 집중이 좀안 되는 느낌? 야, 개피. 나이스 개피 오 개피 나이스 개피 컷 2층 계심 이거 2층 누구예요? 2층에 있었어요 적 적이에요 네, 적 그럼 2층 2층 한 봐야 되는데 AK요 AK 아까 너가 자고 울베라 해가지고 아냥 2층 계속 2층 있었어요 2층이었어. 아까 2층이었어 야, 일단 중쪽은 모르겠는데 우물 쪽은 보고 있어요. 내려온 듯. 최자형 님이요 초기 물이요? <목소리> 아니 아니요. 2층 내려왔다. 기둥. 이동. 어, 어, 어, 다시, 다시, 어, 다시 다시 다시 다층. 다시, 다시 기둥. 다시 기둥. 들어갔어요. 그나. 크난. 똑같은 안 보여요. 설중 설중 설중 설중. 너 너. 설중 설중 설중 설중. 너 아, 아, 다시. 너너 너. 아. 아, 아분이 패배하였습니다 노설 노설에 다니까. 다리만 아, 잠깐만. 나도 이제 마탱 가네. 1 0시간중다다오물띵나 앞에 떴다. 대물 개피. 오물 개피. 오물 오물 오물 어. 오물이랑단체물도개탈자크이 어. 다친다친 더블킬, 멀티킬 스페셜포이 아군이 승리하셨어 오케이 한 번에 6킬 스페셜포스 플러스 이킬아 이러면 안되는데 을 들어갈게요 예저 길빙이랑 연막 바로칠게요 연막 하나 너먼저 길빙 길빙하나 더 해사. 어, 기운 나왔다. 기운 나왔다. 기동 오케이. 다춤 다 자, 큰한 핑두개 큰한 핑두개큰 고래. 큰한 고래. 큰한 핑개핑두개 어피 안 먹었다. 고래 양념. 아중중 중. 중차돌 중차돌. 아니 이거로 피하면서까지 싸는데아 이거. 다시요 에 클라드신 클라클라 조심 클라드신 클라드신 클라드신 클라드신 클라드신 클라드신 클라드기클라드드신 클라드신 클라지신 클라드신 클라드신 클라드신 클라드신 클라드신 클 이중에 포관한 거다. 나이스. 나이스. 기둥, 기둥, 기둥, 기둥. 아이고, 기둥 박스 있는 거 아니야? 박스 나왔다. 아, 이 아, 이 된다. 아, 미 아, 미징이 된다. 아, 미징이 된다. 어, 아, 이, 이, 이 아, 그래. 아. 아 그래. 뭐이 요, 못해, 나. 지하계서 오는 거 같아, 데 예, 네, 지하계 오는 거 같아요. 요, 클라디치기라고, 조심이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좋은데. 오케이. 길빙 하나? 기아장 하나 더. 기아장 하나 더. 기안 띄웠다, 이번엔 오케이. 기둥 막아놔 더. 나 길빙 두 개다, 그러면? 반층 포관을. 기아 돌, 기아 돌. 돌. 2 아, 네. 2층 어. 야이, 왔다, 있다 2층 기도하지 그대로 있다 일왔 기둥 나와 단층 단층 뒤에 뒤에 뒤에 쪽팔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하나 작게 작게 단층 나이아뛰었어 어, 근데 우리 단층 감을 때저쪽스나 언더 파스 위에 올라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올라가 있지? 중을 다 막혀서 그런가? 어. 중 작업 릴레이로 조금 우리 4 명이 나가는데 빡세게 해 줘요. 오등하나개하나다 이게 기동이다핑조심아꽤이스핑핑 아, 큰핑. 아, 나 아, 아, 아, 아, 아, 아, 먹고 나는 큰접핑 두 개. 큰접핑 두 개. 와, 베 바로. 바로. 바로. 큰 지측 조심 큰 지측 큰적 하나 큰적 하나 큰적 공격. 폭탄이 끈적. 설치되었습니다 큰 적에 에키아 나 있었음 큰적 끈적 하나 다크다 전진 아, 아, 아, 아, 먹노 왜 앞에 나이스, 나이스. 설때설때 설 때. 크나 크나. 아 저것도 왜을안 먹지 폭탄이 미션 되었습니다 디빙 된거 아니야? 디빙 하나. 에이. 야빈씨만. 기대막 기나왔다. 아, 나빙두개 있음. 나이스나 빙글이스. 나 빙글이스. 나이 빙글이스. 나 빙글이스. 이스나빙글이이스나 빙글이스. 나 빙글이스. 왜이게안좋으이지 자 아, 들어가자 예, 오케이 저도 이제 눈감으면 쓰러질 것 같네요 아, 어 이거 잘못 갔다 패스 나 이거 예. 아, 패스 패스 했다 패스, 아. 패스 잡아가자 큰앞핀 문제 큰앞핀 펑크하나 아이게 지금 하나 잡으면 죽네 어, 티켓 택하면 안되네 이거 중에 폭풍 가져봐요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어, 이거 B 제대로 먹었네 오엄마 공격포 네. 차라리 큰은 오시죠 형님들 중 4분 말고 일단, 일단, 일단, 아까부터 이렇게 큰은 안오지 레비언도 3턴인데 큰은 한번 안오시네 위에 비나 하나 비어나. 비어나. 아나내탄인줄 알았다 이거. 가졌... 아이고. 어현철학야폭좀봐세요 아, 어, 폭폭 어, 폭폭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이온다. 뒤식 뒤식 뒤식 아 그거 나중에 꼬 들어가 꼬 들어가 꼬가고 들어가 나이스있었다 성한 나이상왜 이거